세자함 설치하는 거는 안 찍었으니까. 의미가 아, 없나? 응, 어, 의미가 없어. 아까 철거하는 것만? 아니, 아니, 저, 그거를 올줘야지사용 설명하는 거, 시연하는 거. 아, 그거는 옛날에 그, 그대로 있어. 응. 내가 아까 뺐잖아 빠지다살싱크대 기승이라서 <웃음> 아요걸 하면 어게해 영상 찍고 있는데 <웃음> 그러면 이것도 음. 이거 꽃 끼우고 항상 끼우고 이런데서 안마 죽으면 바퀴벌레가 나온다는거지 벌레 바퀴벌레 나게 되면은 그러면 뒤로 손을 빼버리게 되면은 발판까지 다 떼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돼 차후까지 생각을 하는 거지 너무 차후까지 생각하는 거야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응? 어차피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응? 설치할 때 이렇게 해 놔두면은 응?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뒤로 해가지고 선을 뺐다 선 나중에 기계를 뗐을 때 선이 짧아 가지고 발판까지 다 떼야 돼 <끝> 물이 살수가 없지 아니 근데 그냥 개발해 뽕다리 네, 부분은 웬만하면 많이 있다고 너무 급하게만 안 내리는데 네. 그리고 혹시나 이런 미역 같은 것도 즐기잖아요 이렇게 좀 잘게 잘게 썰으면 돼 근데 너무 막큰 커버리면은 그런 것도 좀잘좀 감겨버릴 수있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잘라서 내리고 이렇게 작동 중에는 계속 발판을 밟고 있어야 되고, 빼면 안 돼. 계속 밟고 있어야 돼.